자,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그걸 할수 있겠어. 자, 매사에 질의 짐작으로 포기하고 자신을 바꾸고 결과를 내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은 항상 경계에 서 있습니다. 자, 실패와 성공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자, 실패와 성공. 어느 경계에 들어 서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혹은 현재 만연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서 밖으로 나오거나 이탈하면 바로 아웃사이더 이단하로 낙인 찍히죠. 자 부적응자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결과를 내고 해내면 이단하에서 성공자로 순식간에 평가가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한 실패자도 없고 날때부터 결과를 내는 성공자도 없는 자 중간 경계에서 확률의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결국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에디슨 자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낙제 점수를 받는 전응아로 인식됐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과라는 경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발명가로 탈바꿈하죠. 사람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거쳐온 과정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결과에만 치중하기에 타인도 평범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망각하곤 하죠. 자, 따라서 자신이 결과를 내는 상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도 전에 단념하기에 이릅니다. 자, 6개월 전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름 없이 사는 주부에 만족해야 했던 스터디 멤버 이보경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누구 앞에서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얻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자, 출간 계약과 동시에 작가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강연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돈이나 벌어오라던 남편의 대우가 달라졌고 독서 모임 회원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6개월 동안 사람 자체가 변해서 타인의 평가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능력치 잠재력을 내보이고 증명해냈을 뿐이죠 평생 모르고 살거나 표출할 방법을 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반입니다 이렇게 종이 한장 차이의 경계임에도 스스로는 확률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맛보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일단 결과를 내면 더 잘되는 이유입니다. 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기존의 어떤 성공자의 마음보다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이느냐, 소가리하며 끌어안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인생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고정시킬 뿐이죠. 자, 특별한 사람이 원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고 쥐어 짜더라도 해내는 사람이 아, 특별해질 뿐입니다. 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